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장기면 서촌리에 와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시다가 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반매매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좀더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당기면 서촌리에 있는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남쪽 방향입니다. 도로는 두 면이 접해져 있습니다. 일부는 주말농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활용하지 않는 반매매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반대쪽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곳은 밭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에는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지금 현재 보시는 곳은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현재 나무가 보이는 아래쪽에는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활용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국어가 있습니다 호박이 아주 많이 심겨져 있는 밭매매입니다 이곳에 저는 주택을 지으시고 면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말 농장을 체험하면서 포항으로 출퇴근을 가능한 곳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와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말 농장 매매입니다. 옆집과 접해져 있어 수도, 전기, 정화조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저는 주택을 지으시면 앞쪽에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면 마당에서, 거실에서 주말 농장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04제곱미터 243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국유지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금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전원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2천 0백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15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